이렇게 대선이라는 과정은 어, 이런바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총집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지지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내부의 경쟁에서 문제죠. 내부의 경쟁에서 자기 후보가 더 잘한다는 정도로 넘어서서 상대의 그 후보를 막 이제 비난한다든지 그러면 또 후보자들 간에 거친 감정, 수... 예. 그게 이제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선거 국면에 북한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아니고요. 진정한 지지자라면 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장시켜주는 지지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지지를 오히려 좁히고 가로막는 확정을 가로막는 지지라면 이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닌 거죠 문재인 아 잘했지 너무 잘했어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에게 모범이야 외교 국방 잘하고 사회좋게 윤석열에게 정권 넘겨줬잖아 이 협치 얼마나 중요한애 v e 야 기브앤테이크 왔으면 가는게 있어야 인지상정이지 완성은 누가 하느냐?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돼. 그최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 결국 문재인의 문파 정치가 소멸 진보 세력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일이 지금도 안 해요, 지금. 통치기간 동안에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한마디도 못한 정, 정권은 없어요.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빌어야 돼요. 아왜 그러세요. 얼마나 잘했어요. 1 0 0년에한번 나올 거 말까 한 사람인데요. 노무현처럼 개혁 안 돼서 답답할 때 빽빽 소리라도 지르고 물러섬 없이 싸웠잖아요. 타협 없이 싸웠잖아요. 촛불혁명 때부터 이재명이 전방에 나설 때 거급 중립 내각 주장하고 내각제 돌격대장으로서 선봉 들고 박근혜 탄핵 반대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만 문재인씨 욕하는 거예요. 내각제하면 일본처럼 되고 세습제 이제 대놓고 막 하겠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능력자 종자들. 그들에게 대대손손 아주 그냥 하라고 맡기면서 그죠?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해. <웃음> 누가 감히 문재인을 싫어해요? 홍남기 같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개혁도 못하고 내각제도 하고 소상공인들 지원도 못 해주고 이걸 보고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문재인 정부에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많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 그뭐 어, 당연히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번 고통 어 아! 그. 어, 이로 말할 수 없을 테지요. 어,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 정부로서는 예. 여러 가지 그 소상공자업자들로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쉽겠지만 예.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의 뭐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 재창출 위해 최선을 다한 대통령님이신데 우리는 결사옹위해야지 이재명을 위한 몽석 다 깔아주고 수박들 견제해주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있잖아 얼마나 잘했냐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공약이행 몰아서 안하고 촛불혁명정부답게 아주 그냥 처음부터 개혁 조지고 들어갔잖아 아이 강골 그는 비겁하지 않았다 진짜 멋있었다 아 역사에 기록될 성군 중의 성군이시여 태평성대 문재인은 조선총독부일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이면서도 개혁에 대해서 눈감고 있고 마치 자신의 소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듯이 일관해왔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원래 여자들이 사이비 종교에 잘낚겨 여러분이 사이비 신도가 아니라면 진짜 아니라면 내 치에 대한 책임자가 누군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게 옳다. 누구야? 책임자. 아무도 없지. 그렇지. 아무도 없지. 감히 누구런급해 아무도 없어야지. 책임자들이 기껏해야 수박들이지. 그리고 그들은 책임자가 아니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되어 있지. 그리고 아무도 없지. 그리고 덮어놓고 잘했대. 그리고 문재인 덮어놓고 잘했대. 김어중 같은 정치노동자들이 아무리 포장해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 언급 안 하면서 잘한 것들 아주 사소한 잘한 것들만 지속적으로 언급해도 포장하는 거다. 역사 영상에서 말했듯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도 거짓말이고 큰 것을 작게 만들어도 거짓말이야. 거짓 웃음을 지어가며 이재명을 가장 반기지 않는 것은 문재인인데. 왜냐하면 이재명 때문에 비교가 돼서 재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결국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는 문슬남 신도들이 아닌 문재인씨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 근데 사람은 전두환도 그렇듯이 일을 저지르면 자기가 오라야만 하거든. 그래서 문재인씨가 앞으로 혹시 지속적으로 이재명을 뒤통수 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늘 그래왔듯이? 당신들이 문재인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떠나간 진짜 진보시민들도 속속 돌아올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지속적으로 이러는 이유는 우리 역사를 식민사학자 조직에게 넘겨버린 수괴인 문재인은 반드시 올바른 평가가 되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지도자들도 역사가 무서운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